그래서 암튼 얘는 그러면 산화 반응이고, 네, 얘는 환원 반응이잖아요. 네. 그럼 한꺼번에 연결할까요? 아니면 그냥 그냥 딱 지금 연결할게요. 네. 일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. 음. 그리고 보면 지금 산화제는 산화제는 자신이 환원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보면 얘는 지금 환원됐잖아요. 네. 산화철은 그니까, 러 환원이 돼가지고, 산화제고요 반대로, 얘는, 오, 나 선수 잘읽어다 좀. <웃음> 그리고 반대로, 이 탄소는, 이산탄소 됐잖아요. 그러니까 CO2, 이렇게, 산소랑 결합했잖아요. 네. 그니까, 자신이 산화됐으니까, 환원제. 여서 얘는, 환원제로. 네. <웃음> 근데 이거 너무, 저번에, 네. 담아, 담아왔잖아요. 그때담아었어 그렇죠? 어, 어. 그래서, 확실히 더 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개념 한 번씩 더 하고 하니까 거침이 없네 거침이 없어